네 안녕하세요 전자일기입니다. 네 오늘은 상가 리모델링 현장이고 어, 6 0 0에6 0 0각퍼슬린 타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어, 레벨링 시스템 그러니까 평탄 클립을 이용해서 이제 단차를 최소화하고요. 그다음에 주어진 환경 내에서 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어디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음 이렇게 상가는 어 리모델링이 계속 자주 바뀌게 되니까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되게 자주 해요 그래서 접착제 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좋은 거를 쓰지 않아요 원래 포셀린 타일에는 드라이픽스를 사용을 해야 되지만 어 이렇게 리모델링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이제 싼 접착제로 해서 주기적으로 하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포센트 타일에 접착제를 용도에 밖에 안 쓰고 뭐 이렇게 했네, 전했네, 막 이렇게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첫날은 원장만 다 놓고 두째 어 날은 한파 작업을 하고 마감을 치면서 나갈 예정입니다. 아하 형님하고 전자의 기미만 왔기 때문에 제가 뒷단돌이 해드리고 앞차 밀어드리고 그렇게 타일 세팅 하고 하면서 같이타일링을 하고 있어요 을 네, 조공하시는 분들은 먼저 기공이시공을할수 있게끔 렇게만 준비를 해 주시면서 뒷일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타일의 어느 위치에다가 등등등등 놓고 메인으로 치우고 나갈 타일을 세팅해주고 그리고 타일을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줘서 이제 또 거기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안쪽에 좀 좁은 공간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거기 미리 타일 세팅해 놓고 앞창 밀어주고 그렇게 하시면 아주 사랑받는 조금될 겁니다 One, two, three, o n e t 시공이 끝났어요. 시공이 끝나고 이제 퇴근하는 길입니다. 음, 다섯 시 조금 넘어서 다섯 시에 끝난 거죠. 영상에서 보시면 제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탈도 뭐, 붙이죠. 탈시공도 그러니까 하면서 저의 역할은 빨리 기공이 물량을 칠수 있게 밀어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야지만 저도 좋고 기공도 좋고 담당 하시는 분도 좋은거예요 단도리를 빨리빨리 이제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음은 어디로 가겠구나 다음은 저기로 가겠구나 예상을 해가지고 빨리 다음 단계로 이제 주, 미리 준비를 해놓는거예요내 일을 하면서 기공 보면서 아무튼 접착제는 끊기지 않게 계속 밀어줘야 돼 계속 그 다음에 타일 지전장이 붙여지고 가로 회장 됐을때 계공이 붙이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대략 몇 장이 들어가는구나 여기다가 맨 끝에, 또는 가장자리에다가 두는 거예요. 타일을. 어,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접착제는, 예, 네, 컨셉인 타일 접착제 있죠. 드라이 픽스급은 이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어, 준비를 그렇게 해 주셨어요. 네. 말씀을 드려도, 이해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상가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1년 있다가도 바꾸고 타일이라든지 뭐 인테리어가 계속 바뀌어요 근데 굳이 그거를 이제 뭐 비싸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건데 비싸니까 타일 지금 하는 사람이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준비를 그걸로 해주시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해주세요 하면 그게 끝이에요 <웃음> 네 그게 끝이에요 그냥 담당자가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되는거고 네 오늘은 비교적 1대1이라서 네, 좀 수월했죠 현장 상황이 수월했습니다 저도 뭐 이제 지공을 하면서 해도 1대1이면은 정말 수월한거예요 상황이 어려운 곳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 하시는 일 모두 다잘 되기를 응원합니다 예 이상 전자일김이었습니다 끝